오 근데 진짜 일적이다 아, 되게 특하고 예쁘다 대만 누아루 영화에 나온 맞아, 거 그쵸 맞리맞이거하게스리 이거는 예술 이거는 예 이거는 예리 이거는 예리 예스리더 스리더이거스다신이거다야스장 같은 느는 있죠? 이거 이거는 무 세게 가거는거는닌가요나이이안는거는 예스리더 이거는 예스리더 거는개스거 사장님 되게 화나셨는데 하시 <웃음> 아, 역대급이다 꿈이냐? 오늘 특별하게 음. 오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즌1 김치찌개집사장 다시 한번 복수의 매치 맛있게 드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? 맛있고 게, 많이 이기러, 이기러 어제 저녁부터 굶었습니다 <웃음> 이겨 드셨 뭐. 아 그때의 제가 아닙니다 엄마 나 이거 먹고 좀더 좀좀좀 먹어도 좀 돼? 돼? 어, 당연하지 아니야 나 이거 아. 더 먹고 싶어 음,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네 제아의 복수야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히 드세요 되네. 이러다간 동점으로 끝나겠는데요? <목소리가>